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두달 전인 2011년 1월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심해어인 메가마우스가 출현하였습니다. 메가마우스는 심해에서 서식하는 동물로 1976년 미국 하와이 근처에서 처음 잡혀 화제를 모았으며 30년 전 처음 목격된 이후 전세계에서 잡힌 경우가 60여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희귀한 동물입니다. 큰일이 터진 후에 큰 사건 발생 후에 사건 사고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후회와 뒷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역시 발생한 후에 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첫 번째는 동일본대 지진 발생 이틀 전의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있었을 때에 왜 제대로 대응을 못하였는가 2011년 1월부터 발생했던 규슈 지역의 중소형화산들의 갑작스러운 폭발들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 직접 전문가들을 규주지역에 파견하여 조사를 했었는데 아무런 징후를 발견 못했다는 것인가 세 번째가 바로 메가마우스 대왕 오징어 등의 심해어들의 출현에 대하여 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입니다. 이세 가지 내용은 항상 동일본대 지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쉽다는 이야기들로 거론되곤 합니다. 그런데 2011년 1월 동일본대 지진 발생 두달 전에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심해어 메가마우스가 발견되었듯이 이번에도 미에현의 우물물이 작년 연말부터 계속하여 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들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강진 발생 전에 주변 우물 온도가 70도까지 상승하는 징조를 보였으며 1976년 7월 28일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 부근에서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해라고도 칭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집계 사망자만 242,400명 만 중상자는 164,000명으로 만 당시 유수한 관공업도시로 인구 100만을 넘었던 탕산시는 이 지진으로 괴멸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라는 중국 탕산 대지진 발생 전에도 지진 전조 현상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몇주 전부터 우물물이 유동친다거나 가스가 올라오고 지진광이 나타나는 등 대지진 전조 현상이 있었으나 당시에 중국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총리였던 저월라이가 반년 전 사망했고 마오쩌둥은 식물인간으로 위독해 정권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지진 전문가들은 우물물이 요동을 치는 사건에 대하여 지진 가능성을 보고했으나 수민심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공안에서 조사를 받으며 그냥 조용히 우물물이 요동치던 일은 묻혀버렸습니다. 그후곧 탕산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본 미에현에서의 우물물이 말라가는 현상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